한지민의 비하인드 나 오늘 22살 같애? 대 아, 일단 되지 아빠, <웃음> 아빠, 아 돌려줘 <웃음> 오늘은 골든디를 입어보았어요 골든디 색이잖아 골든디 의인아 나 오늘 처음 신었는데 발이 왜 이럴까? 이새 거였는데 <웃음> <웃음> 배고파 들어온 <웃음> 거같뭐드셨어요 <웃음> 아, 맛또다임에 닭갈비 덮밥에 컵라면. <웃음> 아, 라면은 헤어질 수 아, 없어. 국물까지 다 먹어. 이거 한, <웃음> 한 개만 먹으면 안 되는 거지. 해피양이 영상에서도 엄청 아,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봤구나. 먹고 먹고, 또 먹고, 또 먹고. 미안해, 나만 먹어서. <웃음> 진짜 맛있어. 근데 갑자기 없어지네, 입안에서. <웃음> 네, 것같 네. 나 네. 네. 네. 아, 갔다 올게. 빵사 올게. 이렇게 요 <웃음> <웃음> 무조건 처음 이런 소피지 어때? 얘들아, 네. 너네는? <웃음> 나 야채 타임도? 어, 어 뭐야. 어, 뭐. <웃음> 어, 내가 좋아하는 거다 있어. 꼬기랑도 있어. 현금 밖에 안 돼? 저 있어요. 사주세요. <웃음> <오. 웃음> 얘들아, 소시지 안 먹어? 저, <웃음> 저 먹어요. 태영 언니는? 너네 아니, 빨리. 아니, 얘네, 빨리 빨리 빨리 얘네 빨리 먼저 하나 하나씩 줘. 혜영이. 14개, 15개. 아니, 이거 현금 없니? <웃음> 이자은단볶 일단 뽑고. 자, 일단 자 음, 오,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, 정말. 아, 근데 오리지널요 오리지널인가요? 아있어의소어지맛이어 맛있어. 어 맛있어. 맛맛내 꽈나 원래 더있는데 이거? 맛 네? 내가 소있지 하나 더 샀는데? 그런 끊핏 양체. 끈핏은 어떻게 줘라. 다 내꺼. 내꺼데다내 거. 이거 다 다는거예요? 이거 몰라? 베이컨지 이거 <웃음> 몰라, 야채 타임. 내가 먹을 때 찍혀서 잘 나온 적이었거든. 잘 나오는데, 근데? 잘 나온다. 고나 앞머리가 완전.. 아목을 뭐 잘랐어요, 22살 되려고. 완전 귀여워. 오랜만에. 다음 뭐, 그때. 뭐, 뭐, 어, 가자 하나, 둘, 셋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뭐야? <웃음> 이 꼭 갑자기 눈물을 안야 했더니... 이런 거왜 해야 하는 거야. 진짜 부드럽게 해. 고마워. 아 진짜 이거 언제 이거로 했어. <웃음> 나 테이크 봐줬어, 케이크. 봐줘요, 케이크, 이거 해놔라. 만든 거예요. 아 진짜? 고맙고, 어떡해. 너무 잘어울렸다 이거 진짜 야냥 대박이다. 한지민의 비하인드 이번 작품은 아무래도 주인공이 여러시다 보니까 제가 찍지 않은 다른 배우분들을 굉장히 되게 궁금하고 저역시도 대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노희경 선생님의 글은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을 어려워 만들주는 그런 힘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이번에 해녀 역할을 맡았는데 좀, 좀 새로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들할수 있었던 기회였어서 음,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만 기대되는것 같아요.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느낌이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. 어, 지금으로는 <웃음> 너무 실감이 나진 않지만 어, 그래도 떠나 보내려고 하니까 좀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 네. 수고하세요. 우리들의 블러스 많이 기다려주시고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